이깐츠입니다. 네, 오늘은 차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있어요. 사실은 제 오즈모 포켓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거치를 한 다음에 영상을 찍어보고 있거든요.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데 일을 하다 보면은 약간 출장 나가듯이 차를 운전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오즈모 포켓이 화각이 28mm다 보니까 고프로처럼 아니면 여타 액션캠처럼 좀 넓은 사과가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거치를 도와주는 기구로 사가 조심하고 있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아주 기본적인 거죠. 알리에서 2,800원 정도 주고 샀고요. 일단은 잘 버틸지 궁금하긴 한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. 테스트 해봐야 될게좀 많은데, 내일부터 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, 좀 걱정이긴 해요. 아, 네. 이제 얼굴 추적 모드가 활성화됐거든요? 그렇지만, 이렇게 얼굴 트래킹 모드로 잘 따라온다는 것 자체가 좋은데요? 오! 어. 천연 조명. 결과물로 보면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. 음. 아, 이게 더 낫다. 그녀의 점심시간이라는 5분짜리 단편영화를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작품이 작년 여름 딱 1년 전에 찍었던 작품인데 사실 편집 작업이나 이런 것도 다 작년에 끝났었어요 제가 업로드를 안 하고 있었던 게 뭐랄까 <웃음> 그냥 스스로 일기장 같아가지고 아뭐 올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애정도 많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녹음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약간 좀더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어둡죠 확실히 어둡네 확실히 어두우니까 얼굴 잘못 잡는 것 같아요 너무 음. 이따 봐요 아픈 <웃음> 다 잘라먹고 갈때 돼서 출연하시는군요 <웃음> 네. 네 오늘 제 토크 브이로그에 등장하셔서 제 친한 동생입니다 이름은 비밀 네비밀이고